이마이산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제 중에 어그 DP가 어떤 일본 인정 NPO 법인으로서 국가 정그니까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게끔 근거 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지자체나 기초 자치 단체나 아니면 중앙 정부 등간에 정책적으로 어 그 재현을 하기 위한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라는 질문이 한국어로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그 재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하신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되셨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D.P.가 지금 현금 급여, 식량 지원의 데이터를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도코리베이 담당 대, 장관에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재언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팟적인 그런 지원이 일본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재언을 하고 또 디지털청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온라인 지원에 대한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청에 이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라재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10대, 20대의 청년들, 청소년들에게는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일본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6% 이하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디지털을 통해서 그 상담을 할수 있도록 온라인화를 해나가자라고 제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청도 할수 있도록 하자. 뭐, 예를 들어서 그들이 스스로 뭔가 창구에 직접 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재현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려서 이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 은 공통 질문인데요. 이마이상께서 남아 계실 수 있는 시간에 한해서 먼저 1번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니트생활자 시즈, 그리고 K2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질문은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 고립 청년의 문제는 아까 시즈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띄기도 한다. 어, 만약에 고립 청년이 고립문둔의첫 고리를 끊고 취업을 했다 하지라도 다시 기존의 어떤 고립 은둔성의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고립 청년 당사자들이 이 고립의 첫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었던 가장 그 청년 입장에서 공감받고 위로를 얻어서 아 내가 고립운동해서 좀 탈출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던 어좀 인상 깊은 사례가 있으셨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떤 상황이라던가 구체적인 상담 사례 아니면 대화 과정을 공유를 해주시라라는 요청이셨습니다 그럼 네 제가 답변 드리면 되나요? 네. 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DP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은둔형 고립된 청년들에 대해서 몇 패턴으로 지원의 형태를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모와 함께 나오지 못했던 10대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었는데요. 주 1회 온라인 면담을 지속해 나가면서 5분 동안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다음에 10분 동안 얼굴을 비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1년 동안 그런 작업을 계속했는데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DP측의 앙케이트 설문조사, 간단한 일을 이제 재택근무를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합을 해주실 수 있어 부탁을 드렸어요.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되어서 계약사원이 되어서 지금 어떤 모 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재택근무의 업무를 소개를 하는 것이 하나의 어,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만두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25세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관계를 유지해 나간 것을, 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담을 할 때도 연간 1년, 2년을 걸쳐서 되게 장기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키사키 채팅으로 돌아와도 된다, 다시 돌아와도 된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령이 지나게 되면 다른 NPO 쪽으로 연계를 해 줌으로 인해서 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본인이 다양한 업다운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성신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니트 컴퍼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뭐 활력도가 아주 높은 그 무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까지 다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는. 어, 저활력 청년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립 경험이 있는 고립 청년의 경우에는 좀 거리감을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좀 내가 가 가면은 안 되는 곳,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그니트 오피스라고 하는 고립 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장기간의 그 고립 경험이 있었던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어 저희의 존재를 알게 된게 최근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몇년전 활동이 시작할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뭔가 자기의 그때 당시의 현재 상태에서는 특히 어, 신청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꾸준히 활동하는 것들을 보고, 어, 한번 시도해볼까라는 그런 용기가 나서 신청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어, 그런 지지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여기 계시는 이런 분들이, 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와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또 어떤 갈등이라든지 어 자기 내면의 문제라든지 관계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 다시 숨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아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뭔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아니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는 저희 또 이거를 운영해 나가고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면서 참 어렵다. 정말 단기간에는 뭔가 많은 것들이 바까, 바뀌기를 바라, 바서는또안 되겠구나라는 걸 저희 도 경험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더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존재하는 것, 이런 곳들이 있다. 기다려주는 곳이 있고 언제든지 용기가 났을 때 어, 관계를 이제 맺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길, 길어지더라도 어, 사람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그런 욕구는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밖으로 나,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음, 다양하게 지금 활, 활용하고 계시는 그 온라인의 시도 그러니까 뭐. 저희도 얘기 들어보면,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뭐, 희끼방 뭐, 고립청년, 뭐, 외로운 사람, 뭐,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많이들 채팅을 하거나, 관계를 새로 맺는 시도를 해보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연결되고자 하는 이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어, 확인하고 싶은 욕구는, 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모두 동일하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막 갑자기 획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항상 좀 믿어주면서 늘 있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음, 어떤 활동의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우기가 어려운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활동하는 곳들이 좀 장기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끔 그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은혜 사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솔루션 앱의 예산을 좀 아끼고자 저희 팀장님들이 지금 동시통역도 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데에 대 있으시다 보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사실은 실물을 맡고 있진 않아서, 음, 뭐, 적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순 없지만, 이 은둔 고립, 저희가 작년 올해 상담했던 청년들만, 일단 상담이라는 프로그램 이용한 청년들이 한 450명 정도 돼요. 어 이분들의 평균 고립기간이 4.8년이더라고요. 그 4.8년의 시간은 어떤 한두 개의 실험과 사실은 이걸 위해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된다인 거고 어 채팅 질문 주신 분도 있어서 저희는 상담을 어왜 그렇게 힘들었냐 잘 들어주겠다만의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 죽고 싶었는데 안 죽고 살아남은 이유가 뭔지 오히려 이런 걸 찾고요. 당신이 매번 자해를 시도하지만 자해하지 않았던 그 순간은 뭐가 달랐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문제에 깊숙이 눌려있지만 내가 그문제 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다루어왔던 사람들, 그 순간들, 그때 내 힘이 뭔지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회복력을 찾아주는 이런 식의 과정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상담 전문가가 주인공이 아닌 식의 상담을 철학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상담을 어떻게 보면 서로 만나는 계기 창구처럼 쓰면서 여러 청년들 간의 여하튼 활동을 통해서 어 청년들이 자기 변화를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질문과 철학으로 맞는 사람들에게 어 청년들이 내보이는 반응은 어 나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자라고 사실 제안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랬다면 내가 이 상태가 아니었을 거다라는 반응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사실은 인간의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또 사실은 재난이 뭐 여러 가지 심화됐을 때 그걸 찾아가는 과정 아마 그렇게 힘이 차곡차곡 쌓이면 은 어느 날 그게 드라마틱한 변화로 보이는 그 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네 마지막으로 야마 야마모토 아, 상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보니까 네트워크 문제가 있으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 다시 돌아오시면 답변을 요청드리고요. 어, 정말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아요. 이거 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다른 사례 자체가 온라인 플랫폼만을 이용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복합적인 솔루션으로 결합하면서 이제 고립분둔 청년과 만나고 계신데 여기 계신 모든 단체가 어 주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온라인을 통해서 어 이제 어느 정도 고립분둔 상태에 대해서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조금 더 내가 도전이나 성취의식을 고치시킨 다음에 그래 내가 밖으로 한번 나가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면 좋겠다 라고 첫 시도를 할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셨어요 특히 그 방책 중에서도 조금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그효과성을 검증 중이시겠지만 좀 꾸준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주셨습니다 어, K2 영화모토상께서 돌아오시기 전까지 어, 니트생활자 그리고 어, 시즈의 답변 각각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들었는데 짧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어 실제로 온라인 소통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온라인 소통도 잘 하다가 이제는 내가 좀 온라인 소통에서 어느 정도 성취감이나 그런 것들이 차오르고 아 그럼 내가 이제는 좀 밖으로 나가봐야겠다라는 시도를 할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였습니다 네. 밖으로 나간다는 게 이제 뭔가를 새롭게 또 다시 시도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시겠죠 근데 제가 어제 이야기 나누다가 저희 그 참여자 한 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채팅방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서 사람을 사귀다가 직접 만나자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이제 한대요. 그뭐 채팅방에서 사귀는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 그 순간이 오면 막상 만날 수가 없어서 항상 그 직전에 회피하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를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그럼 어떻게 여기는 오게 됐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어, 꼭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반복되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웃음> 거기서 실패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반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것들이 어, 또 다른 시도를 할수 있게끔 도와줬다고 저는 그렇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좀 1대1보다는 음, 그래도 좀 동질감이 있지만 음, 어, 그룹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한테만 너무 집중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런 안정감 때문에도 올수 있게끔 만들어진 계기가 됐던 것 같긴 하거든요.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사실 오가기 너무 어려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그 말이 출퇴근이지 <웃음> 몇 시간을 위해서 그거에 비준한 몇 시간을 또 다시 똑같이 쓴다라고 하는 게나 어, 같아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음, 시도들을 보면서는 음좀 그렇게 시도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것 ...들을 좀 기다려주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꼭 동료나 사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하는 시도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누군가 좀 지지해주는 그 그룹이 있다라는 안전감 같은 게꼭 있어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니트 생활자의 의견에 100% 동의하고 니트 생활자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정말 장점이 그 일상의 변화는 진짜 켜켜이 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걸 해냈다 이런 것들을 내 자신이 인정하고 사실은 그걸 성공으로 작은 성공의 경험이 축적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목표를 짜 계셔야 돼요 <웃음> 내가 막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디에 취업해서 이렇게 정규직이 되고 이런 식의 점핑 계획을 세우다 보면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변화를 내가 작은 성공의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 목표를 훨씬 더 작게 나누신 다음에 작은 변화를 해냈을 때 거기서 내가 느끼는 성취감 아니면 그때 날 지지할 수 있는 관계 속에 나를 노출하셔서 그 변화의 동력이 큰 도전을 만들 수 있게끔 힘을 키우는 방법을 니트 생활자가 잘 실천하고 계신다라고 보고 우리가 우리 생활의 변화를 만들 때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님들은 때로는 목표가 없는 그 공간이 이분들이 첫 발을 내딛는 데 되게 중요하다라는 고민도 또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말랑말랑 모임터라고 다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차라리 앉아 있다 가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한 공간도 만들었거든요. 첫 발을 그렇게 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마모토 사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아까 질문 주셨던 거를 답변드리면 될까요? 네, 그렇게 답변 주셔. 네, 처음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2는 K2블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실천을 해오는 동안 스텝이라든지 대표 가나모리와 함께 고뇌를 해오면서 스텝이 고민을 했을 때 뭔가 지침이 될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장소와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시키고 연결되고 아까 이만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2에 저 지금까지 해온 실적 속에서 연결되어 있던 것은 사실은 부모님들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역시 자녀분들의 상황이라든지, 가정에 이제 틀어박혀 있는 상태가 10년, 20년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정말 큰 위기감을 가졌던 것은 사실 부모님들이셨어요. 물론 본인도 10년 동안 바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에 은둔하고 있으면 위기감을 느끼겠죠. 근데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은 어머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K2 DOC를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서 사실은 연결되는 것은 청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 니트 컴퍼니라든지 시즈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저희도 하고 싶기는 한데요. 저희가 받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은 원래는 고립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은둔 상태가 굉장히 길어진 상태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먼저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자분들이 연결을 계속해주시고, 그래서 그 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고, 운과 인연과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위기감은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그것을 움직임으로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모님 그리고 지원자분들로부터는 일단은 먼저 이제 부모님들이 K2와 계속 연결고리를 가져주세요. 그리고 10년 동안 연결을 해와서 그 이후에 자녀분이 실제로 사회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가지 사례를 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간호사였던 분들과 저와 이제 한아파트에 이제 현실 사업 공간에 이제 아웃리치를 위해서 제 부모님 요청을 받고 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1 0년 동안 틀어박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다라고 했던 그날에는 그 현장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본인과 실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당일에는 그 이후에 5년 동안 부모님이 매달 K2 가족들의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자녀분을 이제 K2로 데리고 올지 연결시켜줄 수 있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항상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2년 전에 K2 DOC를 저희가 만들어내게 되어서요. 그 팜플렛을 어머님께 전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따님께 가져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으니까 아, 네 방에서만이라도 좋으니까 조금 나와는 봐라. 얼굴 안 보여줘도 되고 이름도 안 드러내도 되고 목소리도 안 내도 된다더라. 그래서 그 자녀분은 미라클 잉글리시 아까 그 프로그램에 네. 얼굴, 화면 끄고 음성 끄고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 관계와 연결된 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1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조금씩 K2DOC에 참여를 해주시면서 이제 뭐 닉네임을 만든다든지 조금 얼굴을 보여준다든지 조금씩 목소리를 들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본인의 위기감을 인식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업소의 남부 유스 프라자라는 곳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공간에서 상담을 받고 지금은 주 1회 그 현실 공간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의 시간 동안 사실 그 어머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고 깊게 고민을 하시고 케이2와 계속 연결고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과 월 1회에 만나서 서로 사, 상의를 하면서 그 스트레스,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 연결고리를 지속해 나가는 것,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 것, 그런 가운데 청년들의 그 시기,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과 연결해 나가는 것, 니트 컴퍼니 그리고 시즈 이마이 님의 그 DP를 참여해야 되겠다, 아 참고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발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K2도 청년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오히려 나서서 찾아주는 그런 기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